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 참기 챌린지 1탄! 와! 예! 예. 와. 자, 평소에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멤버들을 위해,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웃긴 영상을 선별하고 선별해서 여기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음. 오늘 웃음을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이 망치로 머리를 맞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죄송한데 저는 웃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웃음> 그, 그래? 좀 어렵겠네 오늘? 네 우, 웃어본 적이 없나요? 뭐 저는 딱히 감정을 느끼지 <웃음> 못하는 사람이라 로봇이다 로봇 아 나도 잘 웃지 않는 뼈, 너무, 너무 벌써 웃고 있네? 아니에요, 예, 예, 저는 웃어본 적이 없어 <웃음> 오케이, 오늘 웃음 참기 챌린지 영상 한번 볼까? 잘 참아봐, 얘들아 네. 어, 첫 됐다 <웃음> 벌써 웃어? 뭐하는 거지? 외국 아니야 어, 한국인이한 사람. 에이아 <웃음> <웃음> 웃어버렸다. 아아 <웃음> 아, 이렇게 나저렇 넘어질지 몰랐지. 짊어진 배낭 무게를 생각 못한 탓이다. 오몸 좋아. <웃음> 말대꾸? 너 나가. 너 지금 나가. 꼬리는 왜 흔들어? 꼬리는 왜 흔들어? 지금 나가. 나가 살아. 귀여워. <웃음> 나가라는 말은 늘 치료한다. 갔다. 갔다. 야. 알았어. 알았어 마, 미안 미안. 하지마. 야 내가 돌아왔다. <웃음> <웃음> <웃음> 아. 뭐 아. <웃음> 아! <웃음> 아이, 근데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 야 이걸 어떻게 안 주워 귀엽지 않네 귀엽네 자 뜬다 어머어머어머어머 <놀람> <놀람> <놀람> 어머, 어머, 어머. 미친 강아지 아니야 이거 어머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일단은 우리 도중에 때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고 투표로 해서 제일 많이,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웃었다. 그때 때리자. 어때? 좋아요. 네. 좋아 네. 좋아. 아두 네. 번째 영상까지 봤는데 힘들다 좀. 좀 웃겼다, 강아지. 아, 너무 귀여운데? 긴장으로자이번 팩트폭룡 할머니 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만더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냐 <웃음> <웃음> <웃음> 하나, 하나님, 하나님, <웃음> 하나님, <웃음> 밸런스를 높이는 메디신볼도 겨울철 실내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체공학적 특성을 고려한 메디신볼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미있으면서 짧은 시간 운동 효과를 높이고 <웃음> 자신만의 운동법을 <웃음> <웃음>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나나 나 너무 많이 웃은 거같아 나도 안웃었어서 맞을까요? 저도 안 웃었어요 아니 너 썰매 때 엄청 웃던데? 그 빽던 사람? 저 아닌데요 그래 우리 둘이 맞자 우리 둘이 너무 웃은 거같아 <웃음> 어? 댕댕이 엄청 웃는데 댕댕이는 서! 댕댕이도 맞아야겠어 동중에 <웃음> 그또 빠질라고 자 때려주세요 한방 웃음 지어놓고 <웃음> 아! 아파! 으악! 으 너좀 맞자! 아, 이어서 보자. 야, 이거. 야, 못해, 못해. 갈수 있으면 하자고. <웃음> <웃음> 바지를 올려요. 아니, 바지가 그렇게 저렇게 바지 피가... 없이 내려가. 시민 사는 청년회장 인춘식입니다. 누가 오라. 지금 여기 다 지금 가로 퍼데 <웃음> 여기다가 무슨 작물을 다시 재배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를 그거. 아우 저거 봐, 민들레잖아. 봄에 걸맞은 영양분이지. 안. <웃음> <웃음> 저걸 왜 먹어? 살짝살짝 찌개 찌개 찌개 찌개 <웃음> <웃음> 그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어, 아, 어, 읽 이렇게 대답해 아아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이건 아닌가봐 아. 마. 주지 주지 주지 지지 바지바우지마 저게 뭐야? <웃음> 어? <웃음> 저게 뭐야? <웃음> 티아노 사러스다 <서비스다>. 아아 <웃음> 괜찮아 와자 <웃음> 이렇게 웃음 참기 챌린지 다 끝났습니다 음. 아,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나셀 수가 없는데? <웃음> 네 나는 근데 솔직하게 <웃음> 네 말할게 누가 제일 많이 웃었냐면 단미오님 빼고 다, 다 많이 웃었어 나는 다, 솔직하게 얘기해도 한번 웃었던데? 단미오님은? 맞아 음... 난딱한번 웃었어 그리고 댕댕이는 참을 생각이 없더라 맞아 <웃음> 솔직히 댕댕님은 제일 많이 웃었어 모든 영상에서 다 웃었어 아, 진정해봐 전혀. 진정해봐 댕댕아 왜 이렇게 많이 웃었어? 너 진정해봐. 웃음 없다며 민주주의로 투표하지 않을래? 웃음 너 없다며 누가 봐도 너야 그러면 너. 댕댕이한테 우리 마지막 기회를 주자 그래 오케이. 영상을 보여주고 또 참으면 인정해줄게 오케이 내가 어, 진짜 참아볼게 댕댕이가 제일 많이 웃은거야 틀어줄게 자 이거 참으면 한번 봐줄게 댕댕아 내가 제일 많이 내가 웃었으니까 진짜 참아볼게 아 네. 알았어 <웃음> 댕댕아 참아 봐 진짜로 아, 음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참아 봐 이거 할게 댕댕아 음 무슨 장모를 다시 재비할 계획이세요? 올해 대파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을를 둘러줄까? 참을 생각이 없다니까? 땡댕이는 참을 생각이 없구나? <웃음> 이 녀석 안 되겠다 매우 쳐라! <웃음> <웃음> 오케이, 늑대가 한번더 한번 보여준대 빨리 와네 벌칙 받아야지, 땡댕이 어? 늑대야 보내 자 어쨌든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랑 티비르 웃음참기 챌린지 해봤는데요 와 너무 어려운데? 내가 골랐지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웃겨 배가 진짜 찢어질 뻔했네 아무분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좋아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